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어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오! 어, 보니까 한국은 날씨가 시원해져서 이제 35도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35도 같으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해요 더워서 이제 여름방학도 다 끝나가죠? 아닌가? 끝났으려나 벌써? 미국은요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는 벌써 학교 간지 2주나 됐어요 자. 오늘 레슨에서는요 지난 프이티스에서 배웠던 스타카토와 느가토의커비네이션을 가지고 곡을 칠 거예요 스타카토와 느가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스타카토는 짧은 소리고 느가토는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느가토와 스타카토를 가지고 멋진 곡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노래인데요 Magnetic March 어, 이거는 레스트가 있어서요. 레스트 다음에 나오는 오른손과 왼손의 조합을 잘 이루어야 해요. 왼손 다음 오른손이 바로 나와야 되고요. 오른손에서 바로 왼손으로 부드럽게 또 넘어갔다 또 오른손으로 넘어갔고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악보를 보면 a 탠드는 C에서 스텝업, 어, 어한 음씩 올라가요. 그리고 C 치고, rest 구요. D 치고, rest 고 E 치고, rest 고 F 치고, rest 에요. 그죠? 그럼 자, 오른손을 한번 보세요. 오른손도 첫 번째 박자에 rest 구요. 그 다음 G에서 시작해서 step down 이네요 그리고 rest 가 있고 G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노트는 F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step d o down. down. 그 다음 오 한칸 내려간 C에서 Up, Up 그 다음 Rest가 나오고 Step Down에서 Up, Up 그래서 굳이 C, D, E, F, G로 읽지 않아도 G에서 내려가고 Step Up, Down, Down Down에서 Up, Up 그 다음 Step Down에서 Up, Up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악보를 보면서 동시에 G, F, E, D, C를 다 안다면 완벽한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두손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left hand on C, right hand on G 천천히 가겠습니다 one, two, three, play 줄은 두번째 줄은 안 울고 갔더니 오꽤깔리죠자 그럼 두번째 줄 한번 살짝 볼까요 오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오른손이 한음씩 쳐요 G에서 스텝다운 다운 다운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리고 왼손이 이번에는 세음씩 올라가요 C에서 D E 그 다음 스텝다운에서 업업 그리고 레스트가 있고 G, 스텝다운, step 스텝다운, down, step down, 그리고 스킵다운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스텝과 스킵의 콤비네이션인데요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왔다갔다 하고 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럼 조금 빠른 템포로 가볼까요? 1, 2, 3, GO! 이 곡을 칠 때는요 치고 난뒤 rest에 떼주셔야 돼요 이거를 끝까지 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속 붙이고 있어요 셔야 돼 1, 그리고 2를 치고 바로 떼셔야 돼요 그리고 레프 f 핸드도 D치고 r 이 g 핸드 떼고 치고 떼셔야 돼요 스고모션 치고 치고 떼셔야 돼요 아시겠죠? 손 떼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곡은요 마카로니 차차 이 곡에서는요 우리가 배운 2도와 3도 그리고 르가토와 스타카토를 다 병행해서 칠 거예요 지난주 프랙티스 하셨어요? 지난주 연습 비디오에서 스타카토 연습했죠? 이렇게 치는 거. 자 오늘은 그 엑설사이즈를 가지고 정말 곡을 칠 거예요 여기서는 타단! 악보를 보면 어, 브라이트 핸드는 르가토가 있어요 르가토는 부드럽게 이어주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부드럽게 치셔야 되는데요 레프트 핸드는 2도와 3도가 팝콘 티듯이 스타카토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스타카토로 칠 때에는 두 음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시에 드랍하셔야 돼요 떨어뜨려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띠링 띠링 띠링 띠링 이렇게 돼요 왜냐면, 하 손가락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3번 손가락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얘가 먼저 떨어지고 1번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손가락이 티딩, 티딩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악보를 한번 볼게요. Right hand는 언 n 그리고 left hand는 사케이에요 F, G 그리고 스타카토가 있네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play. G, 스타카토. t h r e 스 t h r e 이렇게 되죠. 헷갈려요. 노트는 어렵진 않은데요. 스타카토의 르가토가 나오고 레스트도 많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연습한 뒤에 괜찮아지면 조금 속도를 내어보세요 자 그럼 조금 빨리 한번 쳐볼까요? Find hand position, G n second 입니다 One, two, three, go! 이게 두 가지 있어요 자첫 번째는 오른손 치고 나서 왼손 스타카토 칠때 붙이지 마세요 절대 붙이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 요 붙여요 또는 때라 그러면 너무 빨리 떼요 왼손이 치기 전에 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른손도 스타카토가 되잖아요 오른손은 스타카토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스타카토 아니고 왼손이 스타카토인데요 이렇게 되려그러면 오른손 붙이고 왼손 칭 다음에 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카로니 샤샤샤 빨리 한번 가볼까요? 인핸포지 있습니다. 이 곡은요. 어, 부드럽게 불이 흐르듯이 흐를 수 있어야 돼요. 르가토 라인 보이세요? 오! 어, 이거는 오른손에서 왼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보통은 오른손에서 오른손 노트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오! 어, 이거는 달라요. 그쵸? 높은 음자리표에서 낮은 음자리표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 말은 오른손 치고 왼손이랑 부드럽게 연결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르가토가 이렇게가 내노이한 묶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손을 바꿔줘도 한 손으로 치는 것처럼 눈 감고 들으면요 두 손으로 치는지 한 손으로 치는지 몰라야 돼요 모를 만큼 소리를 부드럽게 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자, Fine Hand Position 첫 번째 넷은 오른손은 뒤예요 그런데 4번으로 치네요 5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그리고 스킵 그 다음에 l e f 는 C, G 사도네요 그리고 LEFT h G에서 다시 와서 사도예요그 다음 LEFT h 는또사도고요그 다음 RIGHT 는 F에서 스킵 그 다음에 LEFT h a n 스킵. d 스킵이구요 그래서 전부 다 l F, D, B, C 여기는 다 스킵이에요 그리고 2에서 스텝 다운 그리고 레프 트는 다시 4도가 됐어요 그래서 낮은 음 자의 표를 쭉 보면 전부 다 왼손은 4도인데 중간에만 스킵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럼 천천히 곡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어우,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왔다 갔다 3도 4도 2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을 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라이트 right 핸드 치고 라이트 핸드 칠 때까지 라이트 핸드는 붙이고 있다가 떼주셔야 돼요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또는 치기 전에 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붙이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 두번째 라인에 가면 레프트 핸드는 네방자죠? 라이트핸드는 7동안 붙이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 우리 지난 프랙티스에서 프랙티스 practice 7에서 연습하셨죠? 오른손 하나씩 붙이고 치는 거요 예 그것처럼 노트 하나씩 붙이고 있는 거 신경 쓰셔야 돼요 왼손 A 붙이고 있고 오른손 치고 내려가고 치고, 또 붙여서 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곡그 대신 빨리 치면 훨씬 더 멋있답니다. 선생님이 한번 빨리 쳐볼게요. 핸드 포지션, 레디. 사실은 서생님과 같이 치면 이 곡은. 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가볼까요? 어, 오늘의 마지막 곡도요 스타카토와 르가토의 컴퓨니션이에요 그리고 오른손 눌러주고 레프트 핸드를 떠주고 이번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프랙티즈에서 연습한 것들을 다쓸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라이트 right 핸드를 보면 r right i g 핸드는 a n d e 에서 시작해서 s k i p G. c 로 왔다가 s t e p u p g 이거는 특별한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u g g l i n g 천 o n e r C, B, G, left hand, right hand. Down, down, down, down, right hand. C, step up, G, left hand, G, C, left hand. C, C, rest. Then right hand. C, left hand G, C, C, rest 오, 왔다갔다 하지만요 사실은 그지 어렵지는 않아요 모든 도시 CD, E, F, G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조금 어려운 게 있다면 스타카토를 할때 정확하게 G, C, G, E, E, u 바운스 하듯이 쳐주셔야 돼요 이걸 스타카토도 여러 타입의 스타카토가 있는데요 내려서 찍는 스타카토가 있고요 바운스 하듯이 올라가는 스타카토가 있어요 이 스타카토는 손을 올리듯이 치는 스타카토예요 아시겠죠? 손을 내려서 찍는 스타카토가 아니고요 손을 올려서 치는 스타카토는 훨씬 더 가벼운 소리가 나요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 i n hand position Ready? One Ready Play Go ahead. 그리고 이 곡은 조금 빨리 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조금 빨리 Ready? Find a position? Ready? 1, 2, 3, 1, Ready! Go! 엑설사이즈예요. 자 오늘 레슨 어땠어요? 아, 이제 점점 어려워지나요? 오, 어떤 학생은 매일 똑같은 거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언제 어려운 거 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어요 아, 이게 쉽다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은 테크닉 엑소사이즈를 계속 더 연습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아직 스타카토랑 느가토가 잘안 되고 오른손 붙이면서 왼손 뛰는 연습이 잘안 되는 학생들은요. 연습 조금 더 하세요. 아시겠죠?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엑서사이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